이미지 리사이징 기능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물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비즈니스 플랜 혹은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적용된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 밑에 실습해 보실 이미지도 하나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도메인으로 접속하시면 스피드 메뉴 밑에 Optimization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미지 리사이징이라는 기능이 노출이 됩니다. 이 메뉴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지 리사이징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 켜 주시고요. 원본 이미지에 접속합니다. 저는 어, 너비가 4천 정도 되는 원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 리사이징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URL 스트럭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url 스트럭처를 준비한 이미지가 다음 탭에 준비되어 있고요 도메인을 이 앞에 적어주시고 그 뒤에 cdn c g i 를 붙여주시고 그 뒤에 이미지를 붙여주시고 그 뒤에 이제 이미지 리사이징을 동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밑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경로 wpcontentsblablabla 하고 jpeg까지 가는 이 url 패스는 옵션 뒤에 붙여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옵션으로 이 원본 이미지를 너비 400으로 줄여 봅니다. 보시면 400, 300 이미지로 리사이징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본이고 리사이징 된 버전입니다. 어, 다른 옵션들이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다른 옵션들을 붙일 때는 콤마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미지 퀄리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 주시면 어, 기본값은 85가 됩니다 이미지가 조금씩 뭉개집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파일 크기도 줄어들고요 퀄리티를 8 5로 주겠습니다 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피이 스케일다운 uh, 혹은 컨테인 혹은 커버라는 옵션이 있는데 컨테인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원본 이미지보다 크게 리사이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미지 리사이징 이라는 기능은 어, 보시면 너비가 5000이 아, 되었죠 이 기능은 보통 어,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되는 이미지의 크기 혹은 어, 크기 혹은 무게를 줄이려고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징 하실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기본으로 스케일 다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이 이미지를 이상하게 혹은 정사각형 이런식으로 바꾸시고 싶으신 경우는 커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비와 높이를 따로따로 아, 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200, 200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치 게시판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예, 정사각형 이미지가 되었고요 여기서 같이 주실 수 있는 옵션이 그래비티입니다. 음, 세로로 넓힌 이미지이기 때문에 레프트 혹은 라이 t 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로 설정하시면 네, 왼쪽 부분이 이미지의 왼쪽 부분이 잘려서 보이게 되고요. 크롭이라고 하죠. 라이트로 설정 라이트로 설정하시면 이제 오른쪽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원래로 돌아가시려면 탑으로 주시면 됩니다. 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로로 긴 이미지 예를 들어 800, 200으로 설정을 하시면 턱 바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턱으로 설정하시니까 <웃음> 이제 이미지의 윗부분만 노출이 되는데요. 바텀으로 설정하면 윗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혹시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온 에러 리디렉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혹시 리사이징이 안 됐다고 하면 현재는 리사이징이 문제 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작동하지 않는데요. 리사이징이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에러를 보여주는 대신에 이 원본 이미지로 돌아가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것도 당장은 작동하지 않을 텐데 포맷 오토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피가 가능할 때 웹피 이미지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동적 리사이징을 적용하시고 썸네일 혹은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프론트 페이지 등에서 불러올 때 이렇게 옵션을 달래주셔서 어, 가벼운 이미지를 엣지에서 서비스 하실 수가 있습니다.